운동태가 있고, 여기 아마 수동태가 나와있을거야. 이렇게 봐버리고. 아, 이렇게 봐볼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인이? 수리정사 나인이? 수리정사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음사하고 동명사는 형태가 똑같지 않아요? 음사하고 동명사는 형태가 똑같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나눴으면 이제 뭐가 나눠지냐 또, 음, 단순형하고 완료형으로 나눠졌죠? 네. 단순형하고 완료형. 극우면 단순형, 완료형 이게 다시 모로 형태로 단순형, 완료형 이렇게 나누고 다시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형, 완료형. 맞죠? 여기도 단순형 완료형.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다 단순형 플러스 원형 또 플러스 원형 이렇게 나옵니다. 완료형은 투웨보 어제 PP 됐죠. 자, 이거 분사분명사는 당연히 아이디, 이 d 가 단순형이고요. 완료형은 헤비 PP예요. 헤비 음... PP. 이런 게 담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단순형과 완료형의 차이점은 뭐냐면, 원래 준동사는요, 원래 준동사는 동사적 성질을 여기다 담고 있어요. 동사적 성질에 뭐를 담고 있는 겁니까? 시제, 시재, 시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형이라는, 완료형이라는 걸 쓴다는 거는 준동사야, 이해 준동사들이야. 준하는, 동사에 준하는 놈들이야. 시제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완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문장 속에서 주절의 동사의 행위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군사나 동명사 아니면 부정사. 알겠죠? 어, 요거는완료형의의행는 주절, 주절, 주절, 뭐다 동사보다, 뭐라고요? 선행이라고 할게요 선행이. 선행이라는 얘기는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먼저 일어난 행위 이렇 쓸게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절동사보다 선행위. 그러니까 형태에 상관없이 여기는 수동태고 여긴 능동태인데 능동과 수동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주체라는 걸 여기 찾아주시면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고 주체라는 걸 찾아서 행위가 당한다는 라의미예요 한다 당한다의 차이가 능동수동인거고 알명 단순형의 차이는 단순형은 주절동사 행위보다 행위와 같다. 알겠어? 행위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완령은 주저주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 행위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문 보시면 알 텐데, 여기서 예문 잠깐 살짝 보고 갈까요? 예문? 이런 거 예문은 능동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 있을까요? 나는, 나는 봐봐. 나는 관에서 말하기는거 좋아하지 않아. 나에 관해서 말하는 거,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니. 알겠어? 음. 사람들이 나이 면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론입니다. 됐죠? 어, 내용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야. 나이 면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낮아지는 관해서 얘기하는 거. 마음에 어, 안 든다는 얘기야. 자, 여기 형태를 한번 우리 발전시켜 나와봅시다 또, 이렇게. 단순형 어떻게 될까요? 두 o be 이건 어떻게 나와요? 여기다 B plus BP 더 하면 되잖아. 이거. 이렇게. B plus BP 더 하면. 이게 되잖아. 비동사의 원형이니까, to be,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뭘더 하면 되는 거야. b plus pp 더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더 하면, 비동사의 pp는 b 니이니까 to have b e n pp.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괜찮니? 됐잖아. 여기 쓰는 거야. 그래서, 능동과 수동의 차이, 그 다음에 단순과 완료의 차이, 이두 가지를 명확하게, 분사 종류, 동사도 많찬가지죠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bin plus 뭐가 된다? 아, PP가 됩니다. 요거는 having been 주셔야 돼요. having been PP. Be, 이게 be, 바로 분사와 yeah. 동용사의 아, 어, 음, 완료형이다라고 주니다 완료수동형이다. 되니 네. 우측에 있는 잠깐 볼게요. Nobody likes nice being made fun. Be made fun. Be made fun. 아, 무슨 얘이에요 이게? 놀리다야 놀리다. 놀리다. 아, 어느 누구도 놀림을 당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놀린다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이에요. 알겠어? 여기는 뭐라고 해? 다시 한 번. 아, 얘는? 투비 음. 피피니까 어, a 같이 붙어서 나온 거야. 말아야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이 요거는, 요거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의 수동형이에요. 단순이에요. 요거는 투정사의 수동형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제 봐봐요 시제 이제 문제를 한번 덜어놓아봅시다 <웃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네버가 앞에 붙어서 요에 요게 분사의 수동완료형이에요 분사의 수동완료형 완료수동형이에요 완료수동형이 었습니다 분사의 완료수동형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뭘 담고 있다고 했습니까? 일단은 완료니까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의 행위보다 먼저 일어난 거야, 이 먼저 일어난 거야. 지금 봐봐. 그녀가 화났어. 성 났어. 이거보다 먼저 일어난 게 뭐야? 그처럼 취급받은 거야. 알겠어? 어. 어, 그래서 그처럼 어, 결국 취급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화났다. 알겠어? 어. 그럼 한번, 동사문이니까 그한 절로 바꿔볼게, 요 내가. 절로. 잘 봐봐. 절로 바꿉니다. 요게, 이 부분을. 뭘 바꾼다고요? 절로 바꾸면, 시제가 나타나요. 그래 여기는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분사문은 항상 접주동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 알겠어? 접속사 아이들 씁니다. 이유 같으니까 이유를 쓰고. <웃음> 그 다음에, 요기 주제는 뭘까요? 얘기했죠? 같으니까 생각한단 말이야. 분사문이라는 게접주동이야 접속사 주어 동사를 하나로 아이 g 바꿔준 거란 말이야. 요 주제를 거 살리면 돼. 그다음에 봐봐. 이거 과거죠? 화난 거 과거죠? 화난 것도 먼저 일어난 게 뭐죠? 그처럼 취급받은 거죠? 그죠? 어, 오케이. 그처럼 취급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이거 과거니까 이거 모르시면 되면 과거 완료 수동태로 써주면 되는 거요 과거 완료 수동태 쓰라고요. 어, 알겠어요? Edwin, <드위치> like. <애드빈? 드위치> <드위치> <드위치> <드위치> 맨맨 끝. 나머지 똑같이. 이렇게. 자, 자 뭐? 뭐가 나왔어요? 과의 수동태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집어넣고. 에~ 또밀 피피. 그 p 바꿔주는. 거야. 아~ 그녀는 그처럼 그 같은 친구를 받아본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화가 아, 났다는 얘기예 어? 헤 어. 그래서 요건 이제 문맥상 조건인지 뭔지 이런건 이제 판단하는 걸 요런 능력이 달린 거야. 어찌 됐든 간에. 됐어요? 이게 준동사의 수동태예요. 중동사이 형태부터 알아듣죠. 이게 준동사 부동태라는 거. 빨리 사사